왜 우린 실패하는가? 주식 투자를 하다보면 주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단기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즉한 주식을 사고 며칠 안에 파는 방식의 투자자들이 현재 투자 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투자로는 수익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20년간 시장에서 투자 수익을 100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시장의 참여자들의 숫자를 100에 이라고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장기 투자자들은 가장 일반적인 투자법칙인 경기 흐름에 따른 분산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고 단기 투자자들은 랜덤한 시점에서 랜덤한 승률에 의한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수익이 100에 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즉 20년 전의 주가지수와 20년 후의 주가지수의 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들 이들은 일정량의 수익을 놓고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할 점은 일부 투자자가 수익의 상당분을 가져가면 나머지 투자자들의 몫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정말 일부 투자자가 수익의 상당분을 가져갈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미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일정 투자자가 가져가버리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 경기 흐름에 투자해서 경기가 바닥을 흐르는 시점에 분산 투자했다가 시장이 상승을 탈때 조금씩 수익을 실현하여 주가가 꼭지를 찍고 내려오는 시점 부근에서 경기와 시장 흐름을 읽고 수익을 모두 처분해 버립니다. 즉, 장기간 기다려온 수익을 현실화해 버립니다. 장기 투자자가 이렇게 수익을 모두 현실화해 버린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장기 투자자들이 수익을 실현한다는 것은 그들이 합리적인 전망으로 향후 경기가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것이고 이러한 실무르는과 함께 장기 투자자들이 일정 시점마다 수익을 현실화하여 자금이 빠져나감에 따라 주가는 조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기 수익은 나머지 투자자에게 역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주식시장은 무한한 수익을 놓고 경쟁하는 시장이 아니라 미래 시점에 일정한 수익을 놓고 경쟁을 하는 시장이고 다른 투자 주체는 동료가 아니라 모두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투자 주체가 많은 수익을 가져갈수록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장기 투자자들이 모두 합리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 투자자들이 비합리적인 전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음상 우리 주가의 향후 바닥이 2천 정도가 될 것인데 자신의 여러 데이터를 종합한 합리적인 전망으로 2500이 바닥이 될 것이다 라고 가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나 설령 2000까지 내려가더라도 2000에서 2500이 상태로 10년간 지속될 수 있을까요? 주가도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불규칙적인 랜덤한 파동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즉 10년간 경기음과 무관하게도 즉 무관한 불합리한 자연적인 파동으로도 얼마든지 3000이나 3500 3500. 인간의 예측과 무관하게 4000에서 5000까지도 물결칠 수 있습니다. 즉 완벽한 합리적인 전망이 아니라 비합리적인 전망으로 투자하더라도 이들은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손실을 보는 만큼 자신이 가져갈 몫은 커집니다. 시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수익을 보는 만큼 자신이 가져갈 몫은 작아집니다. 다른 사람이 1억의 손해를 보는 투자를 하면 시장 전체 이목 플러스 1억만큼 다른 사람들의 수익이 늘어난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손실을 크게 보면 볼수록 나머지 사람들이 가져갈 몫은 커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전혀 손실은 보지 않고 매번 수익을 가져가는 일부 사람들이 그것도 수익률이 30%, 50% 정도가 아니라 300%, 500%씩의 수익을 가져간다면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사람은 시장의 3%에서 4%입니다. 완벽한 경기금과 일치하는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3% 정도이고 아까 2500의 주식을 사는 것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비교적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약 4% 정도 합산해서 7%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완벽하게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장기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300%에서 500% 선입니다. 약간 비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이들의 수익률은 150%에서 300%선입니다. 그럼 시장의 수익률을 이들이 얼마나 가져가나 볼까요? 완벽한 예측을 하는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수익을 평균해서 400%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시 이들이 시장 수익률의 12%를 가져갑니다. 나머지 약간 비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이들은 평균에서 200%를 가져간다고 합시다. 이들은 경기 전망에 오류가 있지만 그래도 장기 투자를 하고 전략면에서는 완벽한 투자를 하는 이들과 동일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들의 숫자가 4%지만 시장 수익률의 8%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나머지는 80%가 남았습니다. 나머지 93%가 다시 80%를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이때 나머지 93%도 성향을 따지면 5년 장기 투자자, 3년 장기 투자자, 1년 장기 투자자, 즉, 장기적인 시장 흐름을 읽는 사람일수록 알수 없는 시장 수익률을 얻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전체 우리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되는 데이트레이더들과 스윙의 수익률이 결국은 가장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시장 전체의 몫을 늘리는 역할을 할 공산이 큽니다. 그래프로 그려보아서 다른 시장 투자자들이 시장 수익의 100%를 가져가게 되는 시점이 2개월이다 이런 식으로 가정하면 2개월 이하의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시장, 즉 마이너스 시장 수익의 시장에서 제살 까다 먹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이너스 시장 수익률 시장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의 손실이 시장 수익으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2개월 이하 투자자들의 손실분을 자신들이 가져가는 개념에서만 수익이 날수 있지. 결코 시장 수익을 가져가서 수익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실증 분석 같은 것을 통해 시장 수익률을 100% 가져가는 투자자들이 중단기 투자 시점을 분석한 연구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분석에서 알수 있다시피 단기 투자자일수록 다른 사람의 기대 손실로 자신의 수익을 만들고 장기 투자자일수록 시장의 기대 수익으로 자신의 수익을 만듭니다. 물론 장기에 만약 시장이 기대 손실이 난다면 즉 지금 주가지수가 3000인데 10년 후 주가지수가 1500이라면 장기 투자자들이 오히려 손실이 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합리적인 전망을 장기 투자자들이 하고 경기 전망을 완벽히 예측 가능하다. 이걸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결코 완벽하게 전망을 할수 없지만 투자자들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들을 정규분포로 만들어 보면 이들 경기 흐름을 간파하는 장기 투자자들이 대충 평균적으로 경기 전망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이들은 수억에 이르는 엄청난 다수이고 이들 중장기적인 합리적인 전망을 하는 투자자들이 수십만에 이를 것이므로 이들은 정규분포를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정리하면 단기 투자자 1. 시장 수익률을 가져가지 않는다.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시장 수익률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이 가져가는 수익의 원천은 다른 사람의 기대 손실 일이다. 2. 시장 수익률은 항상 마이너스에서 시작한다. 왜냐하면 아까 2개월의 투자 시점에 시장 수익률 달성도가 100%라면 2개월 이하의 투자자들은 시장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시장에서 항상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이들은 시장에서 가져갈 수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지대를 바쳐야 한다. 지대는 다른 사람들이 시장에서 가져가는 몫이 실제로 100%를 넘게 되므로 자신들이 바쳐야 할 세금이다. 즉 시장 수익률 측면에서만 보면 수익률은 마이너스 K%에서 시작한다. 3. 이들이 시장에서 가져가는 수익은 다른 투자자들의 기대 손실이다. 즉 다른 투자자들의 기대 손실이 커야만 자신들의 수익이 커진다. 만약 다른 사람들이 단기에도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면 자신들은 자신들의 지대인 마이너스 K%인 시장 수익률과 이들 단기 투자자들에 대한 보전 수익률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4. 이들이 노리는 것은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기대 손실을 단기에 최대화하는 것이다. 이들은 시장 평균 단기 지대가 10%라고 가정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평균 기대손실률을 30% 이상으로 가정하면 자신이 20% 이상의 단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즉 시장의 지대를 다른 사람의 기대손실로 충분히 메꿀 수 있다는 가정에 있지만 랜덤한 시장에서 이러한 평균적인 시장 흐름을 한 개인의 힘이나 능력으로 역행하기는 힘들다. 장기 투자자 이들의 수익의 원천은 시장 수익률 플러스 종목에 의한 초과 수익률이다. 결국 정리하면 다수의 단기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일부 극소수의 단기 투자자들이 상당폭의 수익을 내고 장기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장기적으로 상대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도박판에 비유하면 100명의 사람이 도박을 하고 있는데 3명의 전주가 모든 사람에게 돈을 대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자율은 아주 높습니다. 이들의 이자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나머지 97명의 도박꾼들이 이러한 기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도박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돈을 따도 그 돈은 이자를 내야 하는 돈입니다. 즉, 여기서 이자는 돈에 부과되는 이자지. 사람에 빌려준 것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이자가 아닙니다. 즉,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많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결국 한 명이 모든 도박판을 쓸게 되면 다른 사람은 모두 빈털터리가 되고, 도박판을 쓴 사람은 아주 고리의 이자를 3명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들 돈을 빌려준 전주는 장기 투자자들. 한 명의 돈을 싹쓸이한 사람은 극소수의 단기 투자로 운 좋게 고수익을 올린 이들. 도박을 하면 운이지요. 빈털터리는 시장에서 실패한 이들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